2020년 8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무시무시한 괴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일명 괴물화 사태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던 가장 강렬한 욕망이 갑작스럽게 증폭되며 그 욕망이 겉으로 발현되는 순간 괴물화가 시작되는 것인데요 물려서 감염되는 좀비와 달리 괴물화는 내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스스로 발병하는 질환입니다 전조 증상으로는 심심하면 터지는 쌍코피와 잦은 환청, 혼절 등이 있으며 개인의 의지에 따라 변이의 속도를 늦추는 것도 가능한데요 초기에는 인간과 괴물의 상태를 랜덤으로 오가는 일명 골든타임이라는 걸 겪게 되며 오직 이 상태에서만이 괴물을 완전히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일단 괴물화가 시작되면 각자의 욕망에 따라 각각 각 다른 형태와 능력을 갖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괴물들의 공통적인 특성도 있는데요 첫째, 인간과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지만 일정 단어를 반복적으로 드뇌인다 둘째, 반경 50m 이내에 무선 전파를 차단, 핸드폰을 먹통으로 만들 수 있다. 셋째, 그 어떤 상처도 빠른 시간 내에 완전한 회복과 재생이 가능하다. 넷째, 불과 전기에 약하다. 다섯째, 피가 검은색이다. 여섯째, 인간을 적으로 혹은 먹이로 인식한다. 일곱째, 웬만해서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스위트홈은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넷플릭스의 크리처 액션물입니다. 한국 드라마 최초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은 전체 3위를 기록했으며 해당 제작비가 무려 3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블록버스터급 드라마였죠. 일단 원작 웹툰이 재밌으니 시놉시스는 합격! 크리처들의 CG 역시 살짝 어둡다는 것만 빼면 나름 괜찮은 편입니다. 캐릭터들의 성격은 드라마 쪽이 좀더 입체적이라 좋았고 특히 은유역의 고민시 재현역의김남이가그 멋진 근육도 결국 이분에겐 별수 없나봐 미친듯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만의 오리지널 캐릭터 서희경 역을 맡았던 이시영은 그냥 근육이 미쳤달까요 아무튼 드라마 자체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특히 이런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환장할만한 드라마죠 하지만 디테일한 설명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한번쯤은 원작 웹툰을 읽고 나서 보시는 걸 적극 추천합니다 어쨌든 간단한 감상평은 여기까지 이제부터 오늘의 메인 이벤트죠 스위트홈의 등장하는 다양한 종류의 괴물들을 야금야금 소개해드립니다 다소 끔찍한 장면이 등장할 수 있으니 시청에 유의해 주시고요 달콤살벌한 영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일명 식탐녀라고 불리우는 작중 최초로 괴물화가 발현된 인물입니다 주인공 차연수의 옆집에 거주하는 미모의 여성이며 무려 아이돌 연습생이라는 아름다운 설정이죠 그야말로 꿈의 거주지, 남자들의 로망이자 지상 낙원 뭐 곧다한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오디션에 떨어진 뒤 크게 낙심한 그녀는 결국 혹독한 다이어트가 불러온 식탐이 발현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끔찍한 괴물이 되고 마는데요 인간과 괴물의 상태를 격하게 오가는 골든타임 상황. 하지만 그녀의 멘탈은 그리 강한 편이 아니었죠. 곧 본격적인 괴물화가 시작된 그녀는 시선을 사로잡는 미친 미모와 주옥같은 앙탈, 개쩌는 몸부림으로 보는 이들의 안구를 미친 듯이 후려칩니다. 원작에서는 괴물이 되기 직전 창문을 깨고 뛰어내리며 조기 퇴장했으나 드라마에서는 한 차례 더 등장하여 엄청난 임팩트를 선사해 주었는데요. 하필이면 맨 처음 물어뜯은 인간이 전투력 만렙 찍은 편상욱 결국 괴물식이나 된 주제에 인간에게 발혀 뒤지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죠. 비록 잠깐의 등장이었지만 존재감 하나만큼은 우주 최강. 지금까지 아이돌이 되고 싶었던 배고픈 소녀 식탐 괴물이었습니다. 본격적인 괴물화 대잔치가 시작되기 전 아파트 현관 쪽에 나타난 장신의 괴물입니다. 셔터가 올라가는 도중 가만히 멍때리며 서있다가 갑자기 변신. 아가리가 위아래로 신나게 찢어지면서 지옥같은 면상을 드러내는데요. 원작과 달리 병원복을 입고 있어 원래는 수혈이 필요한 환자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기다란 혓바닥을 촉수처럼 이용. 인간의 피와 체액을 모조리 빨아먹는 무지막지한 스킬을 선사해줍니다 그냥 생김새만으로도 눈알이 시큰해지는 괴랄한 미모의 소유자로서 원작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막 나가는 비주얼을 장착. 사실상 생김새만 놓고 보면 작중 최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개막장 쌍판의 진수를 보여주었었죠 말 그대로 진정한 의미의 아가리 파이터였달까요 본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으나 상사의 배신으로 회사에서 잘린 뒤 이성과 작별, 아파트 계단에서 혼잣말을 짓거리던 중 갑자기 괴물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괴물로 변하는 과정이 디테일하게 표현된 유일한 인물로서 담걸린것 마냥 뻣뻣한 근육 묘사가 돋보이는 친구였죠 원래는 이목구비가 멀쩡히 붙어있는 평범한 괴물이었지만 재원의 칼을 맞은 뒤 얼굴 윗부분이 반으로 싹둑 이후 잘려나간 단면의 생김새 때문에 무려 연근 괴물이라는 귀염뽀짝한 애칭으로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눈과 코가 없어진 대신 청각이 크게 발달 매우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순식간에 팔을 늘려 찌르기를 시전하는 세상 고무고무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번 꽂힌 뒤에는 팔이 나뭇가지처럼 확장되며 2차 공격이 전개 타겟을 빈틈없이 조져버리는 엄청난 호전성을 자랑하는데요 하지만 되는 게 없다 보니 겁대가리마저 상실 급기야 근육괴물에게 선빵을 날리는 병크를 터트린뒤 결국 신나게 쥐어터지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선빵이라고 해서 언제나 능사는 아니라는 거 다들 잊지 마세요. 반음에 대한 집착과 욕망이 실체화된 괴물입니다. 평소 남의 집을 엿보는 게 일상이었다는 뜻인데 정말 드러운 변태 새끼가 아닐 수 없었죠. 거대한 머리통에 여러 개의 눈알이 산발적으로 박혀있는 형태이며 아파트 외벽을 통해 창문 안쪽을 여기저기 훔쳐보고 다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말 드러운 변태 새끼가 아닐 수 없었죠. 다른 괴물들과 달리 공격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만 차연수의 선빵을 맞은 뒤 뒷박을 시전 길다란 목을 이용해 뱀처럼 또아리를 틀며 강력한 조이기 공격을 펼칩니다 원작에서는 진화를 통해 무려 2차 변이까지 이루어졌던 개체인 만큼 시즌2에서의 재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괴물이죠 다음번에는 좀더 멋진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엄청난 근육질을 자랑하는 거구의 괴물입니다 말끝마다 프로틴을 외치고 다니는 근육의 노예 반면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인해 축 늘어진 뱃살이 인상적인 친구였죠 원작에서는 나름 큐티한 매력을 뽐내던 근육질 귀요미였으나 드라마로 넘어오게 되면서 리얼리티를 감히 한층 더 징그럽고 그로테스크한 느낌의 미친 비주얼을 뽐내게 됩니다 크고 아름다운 덩치로 작중 최강의 힘을 자랑하며 보이는대로 다 패고 다니던 그 우리놈의 대표적인 깡패 심지어 중반 이후부터는 무려 4m 가까이 성장하게 되면서 더욱더 무지막지한 괴력을 뽐내게 됩니다 누가 약 먹고 키운 근육 아니랄까봐 그냥 존재 자체가 반칙이었던 극강의 괴물 어쩌면 아직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약간의 희망과 함께 시즌2에서의 화려한 복귀를 기대해 봅니다 1년 전 불의의 사고로 아이를 잃은 뒤큰 충격을 받은 명숙 이후 자신의 아이가 살아있다고 믿으며 심각한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던 그녀는 어느 날 근육괴물에 의해 자신의 유모차가 망가지게 되자 본격적인 괴물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폭주하는 근육괴물로부터 어린 남매들을 보호하며 지금까지의 괴물들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는 그녀 <목소리> 이후 다시금 인간으로 돌아와 잠깐의 골든타임을 겪게 되지만 결국 아이를 잃은 것에 대한 깊은 슬픔과 열망으로 인해 무려 태아의 모습을 한 괴물로 변하게 됩니다 이는 아이를 향한 집착과 강렬한 모성애 그리고 인간을 해치지 않겠다는 명숙의 굳센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죠 원작에서는 좀더 많은 분량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의 행보 역시 주목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줌마 갔어. 이제 그만 보내드리자. 음침한 지하전력실을 아지트로 삼아 활동하는 거미형 괴물입니다. 원작에서는 인간의 몸에 여러 개의 촉수가 달려있는 징그러운 형태로 등장 인간을 잡아다가 산채로 찢어 죽이는 어마무시한 활약을 펼치던 중 이후 단단한 외골격이 형성되며 2차 변이를 시전 거미같은 모습이 된 것으로 묘사되었는데요. 드라마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거미로 등장 대놓고 거미줄을 쏴재끼며 인간을 공중에 매달고 천장과 벽을 신나게 기어다니며 벌레벌레한 느낌을 양껏 뽐내어 주십니다. 특히 좁은 환풍구 안에서 벌어졌던 서희경과의 숨막히는 추격전 장면은 시즌1을 통틀어 가장 긴박감이 넘쳤던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였죠. 총에 맞아도 끄떡없는 탄탄한 내구력 날카롭고 뾰족한 8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으며 일명 거미인간으로 유명한 트로이 제임스가 모션캡처를 담당 한층 더 리얼하고 섬세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원작의 촉수괴물 단계가 빠지게 된 점은 다소 아쉬웠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 꽤 멋진 활약을 보여주었던 그린홈 아파트 최초의 비인간형 개체 거미 괴물이었습니다. 원작에서의 정식 명칭은 긴팔 원숭이 괴물 양팔이 자유자재로 늘어나 무엇이든 잡아채버리는 엄청난 악력의 소유자입니다 인간이었을 당시 한 아이의 평범한 아버지였으나 갑자기 나타난 괴물에게 아이를 빼앗긴 뒤그 죄책감으로 인해 결국 괴물이 되고 말았는데요 본체는 벽을 향해 웅크려 기댄 모습으로 전혀 움직임이 없으며 오로지 잡는 것에만 집중하게 된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괴물입니다 명숙의 태아 괴물이 아이의 생 존그 자체에 집중한 모성의 결과물이라면 잡자 괴물은 아이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서 비롯된 부성의 결과물이었죠. 수첩에 적혀 있었던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보는 이들의 가슴을 더욱더 에리게 만듭니다. 하지마 내 자신을 잡았어요 역할꾼 잡았어야 했어 아니야 어쩔 아, 수없어 다리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운동선수 출신의 괴물입니다. 원작에서는 세개의 눈이 달려있는 유니크한 쌍판을 자랑했으나 드라마로 넘어오게 되면서 세부 설정이 변경 나름 멀쩡한 모습으로 하향 조정되었는데요. 스위트홈 세계관 최강의 스피드를 장착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으며 다리 모양이 역관절로 되어 있어 순간 가속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또한 능력 발동 시에는 양쪽 다리와 심장이 뜨거습니다 겁게 달궈지며 빨갛게 빛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그냥 한눈에 딱 봐도 엄청나게 쎄보이는 폭풍간지가 작렬 무지막지한 말근육으로 돌진 공격을 시전하며 F는 MA라는 뉴튼의 물리 법칙을 온몸으로 증명해 주었었죠 근육괴물이 단순한 힘캐였다면 이쪽은 힘과 민첩을 두루 섭렵한 최강의 만능캐였달까요 역시 머머리는 예상대로 강력했습니다 김석현! 정신 차리라고! 원래는 그린홈 아파트의 성실한 경비원이었으나 입주민들의 더러운 갑질과 맨날 잠이나 자고 경비를 안 해요. 죄 죄송합니다. 운같 예. 횡포로 인해 아, 다시 아, 듣이라고. 아, 아니, 뭐이런걸 다. 아니고맙습니다 예. 음.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무려 살인에 대한 욕망이 발현되면서 본격적인 괴물화가 시작되었으며 아파트의 모든 출구와 옥상을 봉쇄하고 엘리베이터의 전원을 차단 이후 예초기를 들고 생존자들의 아지트를 급습하게 되는데요 썩은 생선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 몸 주변에 수많은 파리떼가 들끓고 있으며 혼자서 엘리베이터를 정원 초과로 만들만큼 압도적인 중량과 괴력의 소유자입니다. 비록 원작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너프되었음에도 불구 시즌1 최고의 인기캐였던 제헌을 리타이어시킨 최악의 존재였죠. 지랄맞기 짝이 없는 화끈한 면상 지옥에서 올라온 똥파리 같은 포스가 관객들의 시신경을 강렬하게 후려쳐 주십니다. 더러운 갑질이 만들어 현대 사회의 어두운 일면이 그대로 반영된 괴물. 어쩌면 그의 괴물화는 이미 진작부터 예견된 일이 아니었을까요? 왜 침대 빼세요. 아니 그럼 어떻게 쉬십니까? <웃음> 쉬지 마시라고요. 이뭔 개소리야! 달콤 살벌한 영화 이야기는 여러분의 꾸준한 스토킹과 불타는 애정으로.